야스장 <웃음> 나이트 마켓 누델라 <놀렛았다> <놀렛았다> 아, 크래도팔 연지인들이 되게 많이 놀러와야 돼 예쁘다 왔시장다 야시장 야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뭐살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기념품들이랑 슬리퍼, 모자, 그리고 이상한 셔츠, 그리고 간식거리, 말고는 살게 없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야시장을 둘러보던 와중에. 음. 음, 셔츠는 도 많이 팔고, 다른 거뭐살수있을만한게 딱히 없다 밥도 먹어서 간식도 잘안먹는 거고 반죽입니다 이런 깨끗한 새 꼬치는 좀 맛있긴 하겠네요 그렇다 먹고 그러가게 이게 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두시가지로 넘어가서 <목소리> 그게 막 사진을 찍는 공간이 있네. 앰를 사이에서. 되게 시급한 예쁘겠지만,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땀에 너무 절어있어. 요 아, 예쁘겠다. 이런 데 찍으면. 일단은, 1시 그 가지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은 볼게없어저 자리를 건너면 도시가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고 哇陪你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看看你看你看不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不不 가방 앞에서 조심해요. 아. 지금 사람 많아요. 아, 조심해요. Thank you. 와. 아주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가방 조심하라고 앞에, 앞으로 돌리라고 말해주시던 친절한 포켓님이었고 이런 카페들도 되게 예쁘다 이런 카페도 큰것 같고 I d 어, <목소리> 거 n 타고 사 o w how to 뽑 o it. I don't know how t 는 카페가 있는데. o n t know how t 로스터 i 사람들 o 고 다들 앞에서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어 현지인들이 많이 왔어. 와 이게 뭔데 이게 다줄 서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지? 안시 아무튼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줄을 서서 먹고 있는 사람들. 자 뭔진 모르겠지만 다들 줄을 엄청 서고 배가 너무 불러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뭔지 궁금하긴 하네. 약간 느낌이 리장 고성 왔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 약간 이런 거, 어, 가죽 공방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식당인가 보다. 여기도 약간 핫플인것 같아요. 다들 계속 서서. 사진을 찍고 있고 사람도 엄청 많고 와 대박 식당인데 얘네는 어떤 걸 파는지 알겠어 치킨, 스테이크, 만두.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니 그냥 가게 앞에서 다들 이렇게 사진을 찍는구나 여기는 다 건물이 예쁘니까. <놀람> 예쁘게 생긴 옷가게들 오이 부처가 뭔가 생긴게 약간 프라이탑처럼 프라이 생겼어 예쁘다 가방에 약간 초록색 저거 제 스타일 굉장히 진짜 옛날 도시같을 느낌이고 과거 주국 계시 을 때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살이 엄청 쪘구나 아, 필요 없어 다들 우산사라고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다시 차가 이렇게 다 있는 걸 보면 고시 그 가게가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고시 그 가게로 진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제 스타일로 보이는 술집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가게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손나 보이네요. 술집이 베스트. 저는 이제, 그, 마을에서 더, 어 선한 것 같아요. 원래 거기는, 차나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는데. 이제, <목소리> <그럼> 게 <되게 웃음> 많이 다니죠. 차랑 오토바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음, 다시 이제, 을보이한 진 어. 저거고 멕시코 사람이라고, 네. 어딜 봐도 멕시코 사람이지. 면도 안해서그 여기 뭐 이런 걸 사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 보이는 곳이야. 템플, 템플 사원이네. 딱 봐도 지금 팀장 유적지같은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어? 들어갈 수 있나? 내려가서 덕대 들어가도 되는거죠? 왜냐면 헷갈리네 이게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 있으니까 좀 높긴 한데 뭐가 없습니다. 이거 아까 그봤다 학교가 있고 들어가시죠. 그냥 어떤 하원의 문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이 일본인 다리 앞에서 사진을 찍네요. 앨몬이 다리 옆에서 아, 이렇게 음. 사진을 음. 찍고 있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한 컷. 여기도 뭔가 되게. 아, 이거 아, 너 신기해요. 아, 여기서 이 다리가 바로 보이는구나.